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론 제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시간도 제3장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면 약관의 혈액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법률 중에서 어, 국제협약의 어, 뒷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면 약간의 혈액과 국, 관련된 국제협약과 법률은 어, 국제협약과 각 국내법의 관계, 국제협약, 또 국내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협약의 어, 뒷부분, 헤이그 비스비 규칙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기하면은 어, 1924년 헤이그 규칙이 성립한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어, 세계 각국에 의하여 어, 많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직간접이란, 라 직접이라는 것은 영국과 같이 직접 국내법으로 비준하고 국내법으로 수용한 는경고요 간접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우리 상법에 반영을 해서 내용을 거의 똑같이 만드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형태로 세계 각국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90개국 정도가 채택을 했었는데요. 어, 해상운송법의 국제적 통일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어, 선화정권 조항의 표준화라는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도 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어, 협약의 결함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이 결함은 어, 다만 다만 이제 협약의 일부 결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결함을 수정하지 않니하면이 결함은 협약 자체의 이용을 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어, 시험 기간을 지나적용을 깃들이 잡힌 다른 유용한 조항에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도됩니다. 어, 개정 여부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어, 40년 이상의 해상운소하여 송 운송에 해상, 운소, 해상 1924년 헤이그 규칙이 어, 상당히 기여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헤이그 규칙을 그대로 채택해서 사용하는 국가가 어, 50개국이 훨씬 넘는다는 것을 보면 어, 그 효용성은 어, 굉장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해상운송의 환경변화와 기술발달로 말미암아 1924년 해그규칙은 어, 결국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어, c m a 의 1959년 미역화회의에서는 어, 1924년 해그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공고를 채택한 이후에 어, 협약 전반에 대한 개정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어, 선화증권 약관 소위원회 즉 Subcommittee on b u l l of Leading Closes라는 것을 어,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컨테이너화가 물건 운송에서 그 역할을 점차 증대하여 간에 따라서 어, 1924년 헤이브 규칙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가속화되게 됩니다. 어, 특히 컨테이너화의 영향이 큰데요. 어, 컨테이너화와 함께 전기선으로 운하하는 선박의 크기가 재화중량톤수즉 데드웨이트 약 1만 내지 2만톤급에서 어, 5만톤급 이상으로 대형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 이에 따라서 선박의 운송능력이 매우 커져서 어, 오늘날에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운송물의 가액이 선박의 가액을 훨씬 능가하는 경우가 어, 보통이 게 되었습니다. 이 컨테이너화로 운전운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어, 제1식 선화증권에 내지 않은 많은 결정으로 인하여 현대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선화증권의 이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운전운송에 따라서 책임 원칙을 조직적으로 규정하는 복합운송증권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단계에 절어들고 있습니다. 또, 펠리트와 컨테이너화의 일반화로 인하여 제기된, 1924년 헤이그 규칙의 문제, 즉 펠리트나 컨테이너에 아무리 많은 포장 운송물이 들어있더라도 그 전체가 하나의 짐작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운송인이 운송물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경우에도 운송인은 컨테이너당 100금파운드만 책임지면 된다는 불 합리한 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 CMI의 선하정권 약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검토는 협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로 시작하여 1960년 11월 런던과 1961년 8월 파리에서 각각 회의를 열어 여러 차례 검토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CMI에 제출하게 겁니다. 어, 이 보고서는 적극적고, 적극, 즉, Positive Recommendation과 그 밖의 검토사항, Other s u b j e c t 이 제일입니다. 장례유지, 퓨처액션의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 적극적 권고에 속하는 내용은 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과실로 인한 선적, 적부 또는 양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두 번째, 운송물에 대한 손해의 통지 세 번째, 운송물의 부당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기한 네 번째,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어, 다섯 번째, 운송인 등의 불법 행위 책임. 여섯 번째, 원자력 손해와의 관계. 일곱 번째, 상반과실 충돌 여건 즉, 보스트 블레인 클로즈의 이 일곱 개의 항목에 대해서 어, 적극적 권고에 그 내용을 어, 포함하였습니다. 또 1963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CMIG 26차 총회에서는 어, 협약의 적용 범위 두 번째, 운송물의 부당 인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와 운송인의 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 세 번째, 운송물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한도에, 네 번째, 운송인의 불법 행위 책임과 그 사용인의 면책 이익의 향, 유 다섯 번째, 원자력 손해와의 관계, 여섯 번째,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 의및 일곱 번째, 어, 선화증권 기재상의 증거력 등의 총 7개 항목의 개정안이 어, 채택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 여기에서 비스비 규칙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위 개정안은, 7개의 개정안은 선화증권 약관 소위원의 회 의견에 따라서 비스비시에서 서명한 비스비 규칙이 됩니다. 어, 이 규칙을 국제협약으로 하기 위한 제12회 회사법 외교회의가 1967년에 브리셀에서 개최되었으나 이 회의에서는 음, 결정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 1968년 회사법 외교회의 제2회의 중에서 참가국 중 24개국의 찬성에 의해서 어, 1968년 헤이그 비수비규칙이 어, 결국 성립이 됩니다. 이 의정서의 내용은 위의 비스비 규칙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해사법 외교회의에서 이 규칙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어, 이 의정서에 의해서 채택된 해그 비스비 규칙이라는 것은 의정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1977년 6월에 발효하게 되고요. 어, 개발도상국 7개국을 포함한 어, 18개국의 제약국으로 제약국으로 어, 발효됩니다. 어, 비스비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어, 동상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고 합니다. 어, 비스비 규칙에 따른 입법 상황을 보면요, 어, 가장 선도적으로 입법 활동을 한다는 스웨덴, 노르웨이,덴마크입니다. 이들 국가는 1973년에서 1975년 사이에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그들의 법전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또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수용한 영국의 1971년 해상 물건 운송법 캐리지오크스바인시 이렉터 1971은 비스비 규칙이 발효한 1977년 6월에 발효하기 합니다. 어, 동독, 핀란드, 유고슬라비아도, 어, 비스비 규칙에 의거하여 입법을 하게 됩니다. 어, 세계 각국에 의해서 비스비 규칙이 채택 수용이 되는데요. 어, 비중 또는 가입한 체약 당사국이 52개국입니다. 또, 체약국이 아니면서 다만 국내법에 수용한 나라가, 어, 18개국이기 때문에, 어, 약 어, 70개국 정도가, 어, 비스비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 개정 의정서에는 찬성했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석법 관련 국제 협약의 음, 비준 현황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어, 아주 독특한 그러한, 어,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 협약을 즉시 국내법에 반영을 하지만, 어, 상당히 많은 국제 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성법에 수용된 이러한 그 협약의 경우에는 어1 9 2 4년 협약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외교권이나 법률 재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의 그 법률을 의용법으로 이제 채택을 그 사용해 을 왔기 때문에 어 이러한 국제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할수 없었고요. 뭐 이런 사이에 이제 1960년도에 1945년 해방된 이후에 1960년부터 우리 상법을 제정했는데 어, 이 사이에 이제 그 새로 생긴 협약들이 나오고 하면서 어, 기존 협약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협약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 내용만 계속 받아들이고 국제 협약에 비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어, 회사 공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IMO, 그, IMOA그룹 이사국이 되기도 하고 또 사무총장을 현재 배출하고 있는 어, 이러한 그 주도국가 입장에서 어, 적극적으로 어, 그 국제협약의 재정, 개정 또는 채택에 어, 대해서 어, 비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 즉 비스비 규칙에서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924년 헤이그 규칙 제4조 5항을 어, 전면 개정하게 됩니다. 어, 책임 한도액을 멸실시 훼손된 운송물의 1포장당 또는 1단위당 1만 금프랑 또는 총중량 킬로그램당 30금프랑 중 어, 높은 가액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책임제한 방식에 대하여도 1924년 헤이그 규칙은 포장 또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968년 헤이그 비스빅 규칙은 킬로그램당이라는 중량 개념을 새로 추가한 변용주를 채택하게 고하 됩니다. 이는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벌크 화물의 경우에 어, 이 벌크 화물을 컨테이너에다 실었다면 컨테이너 단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봤기 때문에 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도률이 어, 매우 낮아서 어, 운송 화주로서는 크게 에, 손해를 본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 킬로그램 개념과 어, 기존의 포장 개념 두 개를 병용해서 둘 중에서 어, 계산을 해보고 더 높게 나오는 금액을 책임한도율으로 이렇게 어, 계정을 하게 됩니다. 에, 이러한 병용주의를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량 333kg까지의 포장 또는 단위로 된 운송물에는 중량에 따른 책임 제한의 적용은 어, 사실상 없게 되었습니다. 어,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가액을 상품 거래 가격에 따라 결정을 하고 상품 거래 가격이 없으면 현 시장 가격으로 하고 현 시장 가격도 없으면 동종, 동질의 물건이 가진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어, 또한 어, 컨테이너 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용구가 운송물의 통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운송용구에 포장되었다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포장 또는 단위의 개수는 이들 포장 또는 단위에 대한 어, 이 항의 해석상 포장 또는 단위의 개수로 보입니다. 어,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운송용구를 포장 또는 단위로 본다고, 라고, 본다라고 하는 컨테이너 조항을 어,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나 펠리트 안에 소포장 단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사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을 책임자한 단위로 보고 그러한 기재가 전혀 없을 때는 어, 펠리트나 컨테이너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이러한 것이 컨테이너 조항입니다. 어, 두 번째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체벽상의 면책과 책임자한 등의 이익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소송에서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인의 대리인 등 사용인 등 이행보조자도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어, 협약 제4조 2를 신설하게 합니다. 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항인데요 어, 운송이, 운송계약상 이 운송 그 운송인의 책임제한이나 면책을 규정해놓다 보니까 이것은 계약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 이 책임제한이나 면책을 피하기 위해서 화조 측에서는 어, 불법행위로 소송을 하거나 또는 어, 이행보조자인 선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나 선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은이두 어, 가지 어느 경우에서든 책임자인 면책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결국은 그 헤이그 규칙의 헤이그 규칙 책임자인 면책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어, 우회해서 불법행위로 소송을 하거나 또는 이행보조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소송을 제, 진행하는 이두 가지의 경우에도 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똑같이 어, 협약상의 면책과 책임제한을 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개정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설아증권 기재사항의 증거력에 관한 협약제 3조 사항의 당서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반증이 없는 한 선화증권에 기재된 운송물를 운송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어, 규정이 헤이그비즈비 어, 규칙 제3조 사항에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 적용 범위에 대한 실약제 10조를 개정하게 되는데요. 실약의 어, 적용 범위에 대하여 1924년 헤이그 규칙은 최악국에서 작성되는 모든 선하증권에 적용된다고 하여서나 1968년 헤이그비스 규칙은 그 적용 범위를 선하증권이 최악의 최악국에서 발행된 경우는 물론이고 운송이 최악국의 항으로부터 출발했거나 또 선하증권 중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이 이 협약의 규칙 또는 협약의 규칙에 효력을 주고 있는 국내 입법이 계약을 규제할 것을 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법에 의해 가지고, 어, 이, 그, 계약, 그 협약, 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도 확장해서 협약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재수기간에 대한 협약제 3조 제 6항 3호를 개정하고, 제 3조 제 6항의 2를 신설합니다. 하 어,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 또는 실제 인도일로부터 1년을 제소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은 사건이 계류된 법정기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기간안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위의 1년을 도과 후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허용된 기간은 그러한 배상청구소송 즉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정 내용은 운송인의 면책 사유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1924년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아무런 규정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대한 1979년 브뤼셀 의정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68년 헤이그 비스비규칙이 채택된 이래 1 2 년이 지난 1979년 CMI는 어, 동규칙이 계산 단위로 삼고 있던 포항카레프랑 즉 금프랑을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로 대체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여 1984년 6월 14일부터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어,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운송인 책임제한 금액이 포장당 어, 1만 부안카레 프랑, 킬로그램당 30 부안카레 프랑이 된 것을 각각 666.67 SDR과 2SDR로 대체하였는데요. 어, 오늘날 대부분 국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채택한 대부분 국가는 1979년 브뤼셀 의정서에도 가입을 해서 어, SDR을 그 책임하을 계산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1978년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68년의 비스비 의정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 결국 1924년 헤이그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충분히 개정하지 못했다또 어, 기술적인 결함도 시정하지 못했다. 음, 이제 입법기술인거죠. 비스비 규칙이 제한한, 제한된 항목만을 다루으로써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의 논점과 관련하여 다시 검토하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도상국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웅크타드에서 1970년 12월 발간한 선화증권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헤이그 규칙 체제가 지나치게 운송인에 유리하고, 화주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특히 해기과실 면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분노하고 있다. 아 뭐, 이러한 표현은, 어, 크타드 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두 번째는 해그 규칙 체제의 불확, 불명확성과 변칙성을, 변칙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조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죠세 번째는 해그 규칙 체제가 불필요한 준비를들이나 이른바 중복보험 체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 비경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호서에서는 책임을 운송물에서 선박으로 전가하고 운송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복보험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엄밀하게 그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면 어 상당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복보험 체계라는 것은 원래 운송인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체계로 가야 되는데 어 면책사유로 인해서 면책되는 부분만큼 화주가 직접 적합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배상책임보험과 어, 결국은 그선 적합보험 이렇게 두 개의 보험이 이렇게 분리가 되 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이제 중복보험 체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그이 보험 보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완전한 운송인이 책임보험으로 가입하도록 완전히 그 면책 사유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운송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 화주 입장에서는 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운님을 그 거기에 해당하는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운임을 높여주면서도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어 적합보험을 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그 이론상으로는 중복보험체계가 어, 선주에게 모든 운송인에게 모든 책임을 어, 일원화시키게 되면 은 보험체계도 일원화될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일원화되지 않고 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현실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는 해그 규칙 체제가 화주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화주국 위로부터 선주국으로 소득을 이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1968년 해그 비식 규칙의 개정 문제가 결국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데요. 1968년 뉴델리의 웅크다드 제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해 12월에 어, 윙크타드의 국제해운입법실무반 워킹그룹 i 인터내셔널 쇼핑 레지 t 레이션에서는그작업계획의선화증권에 대한 검토를 최우선 과제로 포함시킬 것을 결정합니다. 어, 1970년 12월에 윙크타드 사무국은선화증권의 어, 기능을 분석하고 1924년 헤이그 위치의 관계조항을 검토함에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어, 실무반은 이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하는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즉, 어, 운시트랄에, 어, 그, 것을 제출해서, 1924년, 해급규칙을개정을 검토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뭐 전달하게 됩니다. 어, 그 내용은 11가지인데요. 첫째, 문송인과 하주 사이의 위험과 권리의무의 공평한 배분. 두 번째, 1924년 헤이그 규칙의 시행에서 나타났던 탈문과 불확실성 및불명확성 등이 가능한 시정일까. 세 번째, 입증 책임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기초. 네 번째, 책임 기간. 다섯 번째, 면책 조항을 제거 또는 수정을 포함한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책임 원칙. 여섯 번째, 재판 관할. 일곱 번째, 가판재 운송물. 산동물 및 환적에 대한 책임. 여덟번째, 제소기간의 연장, 아홉번째, 정의, 열 번째, 서라짐권에서 무효조항의 배제 열한번째, 항로이탈 감항능력 및 책임제한 단위 등이 어, 이러한 고려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운스트라를 에서 결국 협약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스트라는 웅크타드의 요청을 수락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22개 회원국으로 작업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 1975년 2월에 협약안을 완성하고 웅크타드는 1976년 5월에 온시트라의 어, 동의를 얻어서 협약안을 확장합니다. 정 1978년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웅크타드의 협약 초안을 시의하며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유엔의 정권 대표자회의인 회의인, 유엔해상운송회의가개최가되었는데요 78개국 대표가 참석해서 어, 제1위원회는 협약의 실질적인 주요정부입 제2위원회는 최종 조항을 각각 다루고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문서 인의 책임, 책임제한 및 책임제한권의 상실 등에 대한 제5조, 제6조 및 제8조는 회의에 참가한 각 그룹의 대표로 구성된 어, 협의그룹 즉 컨설터티브 그룹에서 따로 일괄 타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어, 이 협약이 결국 채택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운시트라가이 협약 자, 협약안 작성을 지시 감독하고 어,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77그룹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B그룹 및 사회주의 국가로 이루어진 D그룹 등 정치 경제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3개 집단에서 그룹 사이의 의견을 협의하는 이른바 그룹 방식 즉 그룹 시스템의 회의를 운영하는있입니다 어, 77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이 가장 단합된 세력으로. 무성인의 책임을 크게 강한 새로운 혈약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1978년 3월 31일 총 78개국이 참가한 표결에서 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국이 찬성을 하고 어, 3개국 기권 또 반대 없이 함부로 국유직이 채택되어서 1978년 5월 31일 승립하게 됩니다. 어, 1978년 총 78개국의 서명으로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은 20개국의 비준서 또는 수락 승인이나 가입문서가 유엔사항국에 기탁된 날로부터 1년 후의 첫날에 달첫 발효하게 되어 있는데 1991년 10월 7일 잠비아의 가입으로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고 1992년 11월 1일 정식으로 발효하게 됩니다. 어, 1992년 11월 1일 현재 20억을 비준했거나 또는 이 새벽에 가입한 국가는 어, 총 31개국인데 아까 표에서는 29개국으로 이제 보였는데 9 2년 이제 2007년도인가 어, 보면 은 31개국까지 이제 가입국가가 늘어났습니다. 이함부르크 규칙의 최악당사국들의 해운역이나 국제무역에서의 교역량은 그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국제해상운송법 분야에서 1924년 헤이그 규칙이나 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송인 책임 제도가 새로운 운송인 책임법의 창출을 목표로 기존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은 면책 사유를 두고 있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어,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매우 어, 원칙에 입각한 그런 이제 협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실질 규정과 절차 규정을 합하여 총 7개장과 34개 조문으로 굉장히 방대한 종문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1968년 헤이그 비스비규직천 첸저하게 변경하거나 신설한 주요 내용으로만 첫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책조항의 폐지와 인도지연소원에 대한 운송인 책임의 명문화세 번째는 감망능력주의의 의무 규정한 폐지 보통 이것을 설명할 때 면책 사이는 폐지되지만 감항 능력주의의 무가 폐지됨으로써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운송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전해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이그 어, 비스비 규칙의 감항 능력주의의 무는 어, 출항할 때까지만, 그 발항 당시까지만 주의의 무를 이행하면 되는데 이 감항 능력주의의 무가폐지됨으로 인해서 전 구간, 운송의 전 구간에 걸쳐서 감항 능력주의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 여기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책임 한도액이 인상이 되었고요. 어, 다섯 번째는 실제 운송인의 책임 및 일반 운송원의 특례에 대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실제 운송이라는 것은 그 운송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브레이트 포워더들이 운송 그 파주로부터 운송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어, 선박을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화주 입장에서, 어, 선박 소유자와 다시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운송, 실제 운송을 하는 선박 소유자를 어, 실제 운송 액추얼 캐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운송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원래 실제 운송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기 청구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및 효력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곱번째는 보증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어, 그 보증도가 흔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에 담는 거고요. 여덟번째, 소원의 통지기간과재소기간입니다재판관할의과 중재에 대한 규정을 신설, 계산단위를 원칙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인 SDR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 어, 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신설한 주요 내용입니다. 또선라증권과 관련해서는 선라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15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 사유는 이제 14가지입니다. 어, 첫째가 어, 송화인이 제출한 물건의 일반적인 성질 물건의 식별에 필요한 주요 기호. 위험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관한 명시적 기재, 짐작 또는 제품의수및 물건의 중량 또는 수량 두 번째, 물건의 외관 상태 세 번째, 운송인의 명칭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네 번째, 송화인의 명칭 다섯 번째, 어, 송화인이 수화인을 지정할 때는 그 수화인의 명칭 여섯 번째, 해상운송계약상의 선적항 및 선적항에서 물건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다 일곱 번째, 해상운송계약상의 양육항 여덟 번째, 한통 이상의 사라 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그 원본을 수용, 아홉 번째 사라 증권의 발행지, 열 번째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 열한 번째 수화인이 지급할 범위의 운임 또는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한다는 뜻의 표시, 열두 번째 어, 규칙 제23조 사망과 관련된 운동, 제1 3 번째 갑판지 운송이 가능할 경우는 그 뜻의 운용. 열네번째 양육항에서 물건의 인도일 또는 인도기간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땐그 인도일 또는 기관. 15번째, 제6조 사항에 따라서 고액 책임한도액이 합의된 경우는 그 책임한도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장에 대한 조항 신설이 중요한데요. 운송물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그 내용을 선화증권에 삽입하지 않고 크린 선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 발생할 수 있는 운송인의 손해를 송화인이 보상하겠다고 약정하는 보상장 또는 그 합의서를 얘기합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송화인과운송인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헤이그 비시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은 어디인지 알아봤는데 어, 오늘 공부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1978년 함부르크 규칙에 규정된 주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습니다 첫째, 면책조항을 폐지와인도지원소원에 대한 운서인책임의인화두 번째, 감망능력주의무 규정을 폐지. 세 번째, 책임한도의의 인하. 네 번째,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및철력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다섯 번째, 보증장에 대한 어, 규정을 신설. 이그 중에 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그 12번째 제1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